그 여행하면서 돈 번다는 게꿈 같은 이야기 같듯이죠 여러분? 예, 꿈이 아닙니다, 여 현실로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면서 돈 버는 방법. 14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입니다. 오늘은 돈 벌기 컨텐츠 1탄입니다. 첫 번째. 1탄의 주제는 뭐냐? 여행하며 돈 벌기입니다. 여행하며 돈 벌기.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세계 일주를 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여행을 하면서 직접 저희가 한 거, 저희가 한 거랑, 아니면, 실제로 좀본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뭐 유튜브를 해라, 뭐 인스타를 해라, 블로그를 해라, 뭐 책을 써라 등의 어떤, 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 뭐 인스타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또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점이 아니고 선으로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게 메인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돈 벌려고 하면 주의사항이 네, 두 가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행만 막 박스에 계속 여행만 한다고 돈이 벌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두 가지 명심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어, 여행 하면서 용돈벌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 여행하면서 돈 버는 방법 14가지 14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가지를 크게 저는 두 개로 나눴는데첫 번째가 0에서 플러스로 되는 돈벌이 두 번째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되는 돈벌입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된 돈벌이 뭐냐고 하실 건데 이거 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지출이 일어나지 않고 0이 돼 예, 0이 된다 요건 제가 나중에 상세상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큰 틀에서 첫 번째 0에서 플러스로 되는 거 이게 지금 한 9개 가진 9개 정도가 있네요 9개 정도 갑니다 첫 번째 크몽이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 재능 기부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재능 기부라고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후기 써주는 뭐 블로그에 후기 써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타이핑 해주는 거 아니면 자료를 대신 찾아주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간단하게 컴퓨터만 뭐 인터넷만 되면 할수 있다 예 시간만 좀들면할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에어비앤비 체험 지금 에어비앤비는 집을 어 공간을 대하는 걸로 지금 주 수익을 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체험을 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달 살기 요새 많이 하시는데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현지 좀 상황을 알거 아닙니까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좀 좋나 이런 거를 예, 가이드 식으로 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체험에 올려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시간 가이드 해주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또한 개는 어, 현지인들 타겟 아니면 혹은 뭐 한국 여행객 여행객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식 체험 같은 거이런 것도 해도 될것 같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에어비앤비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웍스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무슨 어떤 상품을 만들기 전에 베타 테스트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요 뭐 공항에 가면 얼굴 스캔하는 거 있지 습니까 그걸 더 이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모으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건 뭐냐? 저희가 얼굴 각 몇, 각도를 이제 몇 가지, 만약에 20가지 정도 해가지고 여러 각 20가지 정도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면 보내주면 돈을 준다. 이런 시스템. 이제 그거 이외에도 어떤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도 않고도 이제 돈을 좀벌수 있는 좀 쌈박한 그런 예,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것도 어플인데, 패널 나우. 이거는 뭐 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케트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 설문조사하고 안케트 하면 이제 다 돈을 이제 포인트로 받는 거죠 이제 포인트로 받고 2000포인트 이상이면 돈을 이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뽑을 수가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셔터스톡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사진 많이 올리시는데 사진 파는 곳이죠 근데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단가가 높으니까 어, 인물 좀 제외하시고 자연 위주로 해서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시면 단가가 높게 팔릴 확률이 높다 첫도스도 기억하시고 그다음 여섯 번째 프리마켓입니다. 음, 프리마켓에서는 뭐 물건 파는 게 보통이죠. 저희도 액세서리 같은 거 이제 팔아봤는데 이집트 다이에서그 여행 다니시다 보면 외국인들 그실 실, 팔지 이런 거 많이 팔죠. 예. 자기들 만들어서 많이 파는데 물건 파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프리마켓에서 이제 한식 만들어서 파는 거. 뭐 한식 외에도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프리마켓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예. 쏠쏠하게 벌린다. 그다음 일곱 번째. 장기 숙소 쉐어입니다 어, 한달 살기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꿀팁이죠 저희도 다합에서한두달 정도 두달 이상 있어 가지고 장기로, 장기로 좀 체류를 했는데 큰집좀 좋은 집을 빌려 가지고 이제 같이 시어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고퀄리티 집에서 살수 있다 소량의 수입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 여덟 번째 구매 대행입니다 뭐구매 대응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현지에서는 좀 싸게 파는데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물건 같은 거 여행 다니다 다니다 보면 몇 가지 보이죠 예. 그런 거 사가지고 한국에 소량으로 예, 한두 개씩 팔아 보는 겁니다 저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멕시코의뭐메스칼이라든지 데킬레 같은 술 같은 것도 예.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커피 같은 거 예. 그런 거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고 올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량으로 그 다음 아홉 번째 한국이제 여행 tv에 출연하는 거 제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은 이제 안 드리는데 약한 일주일 동안 이제 출연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여행 경비를 받고 플러스 한뭐한 뭐한 100만 원어 소정의 돈을 받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열심히 인스타를 또 하시다 보면 연락이 이제 그쪽에서 올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0에서 플러스로 돈을 버는 방법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방법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 말씀을 좀 이제 상세사항을 들, 어,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우프라는 겁니다 우프 이게 뭐냐면 노동을 대가로 숙박비라든지 식비를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 농장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뭐 호주나 뭐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6시간 8시간 일을 하는 대신에 숙박비가 공짜 뭐 공짜로 재워준다 그리고 밥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프 많이 찾아보니까 이 농장일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것들 만약 에 예를 들면 한국어 강사라든지 어 어떤 가게에 마케팅을 해달라 이런 것도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단순한 노동 이외에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 두번째 카우치 서핑입니다 이건 뭐 무료 숙박이죠 예. 어, 예. 뭐 저희가 뭐 노동을 따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왕년에 좀 하셨던 분들 예. 여행자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남는 방을 이 제공을 제 해주고 저희 거기 가서 이제 공짜로 이제 자는 겁니다 카우치 서핑 사이트도 있어요 하지만 예의상 밥한끼 정도는 이제 저희가 해서 대접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예의다 라는 것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 에어비앤비 할인쿠폰 사용 장기 여행자들만 좀 이제 쏠쏠하게 쓸수 있는 어떤 팁이 꿀 팁인데 꿀팁인데 국가 이동할 때 여러분 유심 사조 새로 예. 유심 바뀔 때마다 에어비앤비 새로 등록하셔 가지고 할인쿠폰 받으시고 예. 그 할인쿠폰 쓰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지금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주위에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예, 생각보다 그래서 좀 부지런하면 할 수가 있다 그런 느낌 근데 13번째 여행 패키지 무료 체험입니다. 어 KK데이라든지 카약 같은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한뭐 5만 원 10만 원짜리 그 패키지를 저희가 무료로 체험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뭐 유튜브 혹은 블로그에 글을 쓰든지 영상을 올려서 홍보를 해 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첫 번째 채널에서 1000명 이제 넘었을 때 여기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할 뻔하다가 제가 폐쇄된 거 얘기했죠 그타이밍 애매하게 되고 못했어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냐 요거 지금 여기도 여기 띄워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유튜브 같으면 뭐 구독자 1천명 이상 SNS 같으면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이 팔로워 수가 만명 이상인 사람 뭐 블로그 같으면 뭐 50건 이상 여행 포스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충족되시면 여기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여행을 좀 다닐 수가 있다 원래 돈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인 겁니다 14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행 어플에 홍보 영상 올리기 이건 제가 특정 어플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제 인스타 같은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어 영상 같은 걸좀 올려주고 소정에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랑 유튜브랑 블로그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에서 손으로 변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뭐 블로그 인스타는 어모스트로 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외부에서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예. 해라는 겁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하시다 보면 용돈벌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좀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하실 분들 이 영상 참고하시고 여행하면서도 돈 버는 방법이 실제로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를 여행하면서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돈벌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갔어요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가지 스웨 모델을 만들겠다 라는 것도 지금 프로세스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마 많은 아이시 구독 들어가세요